제가 정말 효과를 안 봤으면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화장 진짜 잘 먹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피부 표현 지금. 속광이 이렇게 나 보이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개선된 제 피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문나님의 요철 피부관리 영상을 보고 영상 속 루틴 그대로 이 닥터에스테의 RX 필링 제품을 사용해봤어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 상태가 말이 아닌데 가뜩이나 이 눈밑 요철 때문에 화장하고 나면 정말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시급했는데 이 오돌토돌 요철을 없앨 수 있다는 말에 당장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검증하느라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없었으면 광고를 안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저한테 이 제품 광고가 들어와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써보신 유튜버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테스트를 해봤고 저 또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철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요. 묵은 각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거나 과다한 피지 분비로 모공을 막아가지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건성인데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을 때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요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도 필링과 후관리만 완벽하게 잘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필링을 꾸준히 받는다면 좋겠지만 진짜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집에서 쉽고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필링과 후관리를 하고 나면 다른 좋은 화장품 쓰는 것보다 확실히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요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제품은 바로 닥터에스테 Rx 리얼 고틀 밀크필 프로그램이라는 제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려면 거의 한 10만원동 하는데 이건 필과 미백 보습이 되는 앰플 이렇게 두 개가 일주일 관리 프로그램으로 9,0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사주 관리 프로그램은 할인가로 36,000원인데 앰플을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포이드랑 피를 더 고르게 바를 수 있는 이 브러쉬까지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 제품이 요철 뿐만이 아니라 피부 필링까지 해주니까 수는 각질부터 피지 관리를 해줘서 뭔가 피부가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효과를 안 봤으면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새벽까지 촬영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촬영했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고트밀크필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어, 손으로 발라도 되지만 저는 이 세트 안에 함께 들어있던 브러쉬로 T존에서 볼 순서로 발라볼게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일주일에 한 번, 1분 30초 정도 사용하는 건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1분 내외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면서 약간의 따끔거림이 느껴지는데 AH 성분과 BHA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반응이라서 세안하고 나면은 따끔거림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피부과 물톡스 필링에 사용하는 PHA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수분이 꽉찬 피부로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예전에 폐효과에서 필링 시술 받았을 때랑 냄새랑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이제 1분 정도가 지나서 미온수로 피를 제거하고 올게요. 이제 세안을 마쳤으니까 후관리를 할 건데요.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이 고트밀크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은 일주일 내내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이드와 앰플이 따로 되어 있어서 다 사용하면 일주일마다 교체해서 사용해요. 점성이 높지만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면서 오랫동안 보습이 돼요. 그리고 진정효과뿐만이 아니라 미백 기능성도 있어서 바르고 나면 은 피부가 환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필링은 어쨌든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후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를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 돼요. 저는 이 고트밀크 앰플이 영양감이나 수분감이 좋아서 일주일에 걸쳐서 꾸준히 사용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집에 갖고 계신 수분크림 정도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홈필링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드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화장이 잘안 먹거나 칙칙한 피부에는 사용하면 좋아요. 세 번째는 피부 민감도에 따라 주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철저한 후관리가 자신 없다면 시작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속 없는 전날에 해주세요. 피부에 따라 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점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저도 이렇게 홈필링을 해봤는데 각질제거와 보습관리만으로도 요철은 물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피지와 블랙헤드 제거까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리얼 고트밀크필에는 p h 성분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막을 형성시켜주는데요 사용 후에는 물광효과까지 볼수 있어서 피부에서 광채가 나 보이고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정말 피부화장할 때 변화가 확 느껴져요 제가 오늘은 화장하기 전에 이 고트밀크 앰플만 발라줬는데요 화장 진짜 잘 먹지 않았어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피부 표현 지금 속광이 이렇게 나 보이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피부는 정말 신경 쓰고 관리해주는 만큼 변하는 것 같아요 오돌토돌한 요철 피부는 제대로 된 각질 관리와 후보습 관리만 꾸준히 해주면 누구나 개선될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더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